안녕하세요 내선드대고강제라고 있는 에고머스튜디오의고현비입니다아 역시나 이게 원래 매일 하면 안 되는데 아, 오늘도 갑자기 뭐 어떤 생각이 나서 음,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아마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하루 한 장에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라던가 복잡한 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 굳이 이렇게 해봐야 따라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또 중간에 뭐가 하나 빠지면 또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욕하겠죠? 어? 이거 뭐야? 나는 안돼 네, 이런 사태를 발생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자 어쨌든 오늘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이사진은왜 가지고 나왔느냐 어 이렇게 얘기할까 약장수 같네 어쨌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 어디야? 악기 파는 데 종로에 있는 거뭔 뭔 상가였지? 낙원 상가! 네, 낙원 상가 옆입니다 이때가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가 한참 번성을 하고 있을 시기였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가 실제로 는 여기 좀 어두웠어요 그림자가 좀 딱딱 지고 그래갖고 아 여기서 찍으면은 어딘가 밝게 나오고 어딘가 어둡게 나오고 그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제가 오디 마크3를 쓸 때였기 때문에 음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찍히질 않아 촬영 자체가 카메라로 바꾸고 나서는 이런 촬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 카메라였기 때문에 이게 안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좀 어둡게 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정도 뭐 부분 부분 선택을 하면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내가 내 손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티가 나죠 아무리 패더을 매긴다고 해도 부자연스럽고 아 그래서 퀵 마스크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퀵 마스크를 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아마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제가 퀵 마스크를 굉장히 자주 쓴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우선은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어두운 부분을 잡아야겠죠 어두운 부분을 잡는 거는 뭐 셀렉트에 컬러 레인지에 들어가서 이걸로 이렇게 잡아도 되긴 하고 근데 뭐 저걸로 잡아도 되고 뭐 잡는 방법은 여러가지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은 컨트롤 알트 2를 눌러줍니다 숫자 2죠 보이죠? 그럼 밝은 부분을 잡아요 근데 밝은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은 커브를 봤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100이라고 쳤을 때 0부터 50까지 잡아버려요 난 여기만 잡고 싶은데 밝은 데만 근데 어차피 지금 뭐 밝은 데를 잡을 건 아니고 어두운 데를 잡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이제 선택 반전을 해주겠죠 그럼 이제 50부터 100까지 잡게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아이 모양은 똑같죠 이런식으로 밝은 데는안 잡고 어두운 데 잡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부터 100이기 때문에 이 50에 해당되는 피부도 같이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피부는 어두워지는 걸 원치 않아요 나는 어두운 데만 좀 어두워졌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서 선택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간단해요 뭐 커브나 레, 레벨 근데 레벨이 좀더 보기는 편합니다 레벨로 들어가서 이쪽이 어두운 데란 말이에요 끌어 당겨요 그러면 밝은 데 선택이 안 되고 어두운 데만 선택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조금 더조절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너무 어두운 데 말고 중간 톤만 좀 잡았으면 좋겠어 뭐한 90에서 뭐한70 정도까지 이 정도만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도 같이 잡히죠 나 여기는 안 해도 돼 지워요 지워주시고 어두운 부분만 아무래도 이렇게 찌글찌글 하다 보니까 패더를 살짝 주시고 새로운 레이어를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만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다 잡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중간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두운 부분이안 잡힌 거죠 그리고 나서 어둡게 하고 싶다 컵으로 내려주셔도 되고 저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멀티플라이를 씁니다 멀티플라이 썼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음대로 그리고 나서 뭐 이런 부분들도 따로따로 잡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잡고. 근데 왠지 여기는 밝은 대로 구분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퀵 마스크에 들어가서 레벨. 이걸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애매하게 잡히네요. 여기가 톤이 뭐 그렇게 어둡지도 않고 이렇게 밝지도 않아서 이거를 중간으로 잡으면 잡히잖아. 이렇게 하니까 잡히긴 잡히네요. 잡고, 쓸만없는 부분, 안쓸 부분들은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딱 티가 나죠. 잡히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패더를 조금 더 줘야 될것 같아요. 한30 정도? 주시고, 어둡게.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딴 데가 같이 얻어졌다든가, 아니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든가 할 때에는 여기서 좀더 칠한 후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좀더 낫겠죠. 이게 한 방에 쉽게 잘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 번 해봐야 되지. 어쨌든, 뭐이 정도 해주시고, 페달로더 줘도 되죠. 페달은 자기 마음이에요. 어, 내가 어디를 선택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멀티플라이. 어두워지죠 네. 이런 식으로 핑마스크도 선택이 따로따로 따로 가능합니다 물론 뭐 여기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따로 잡아서 해주셔도 되는 거고 굳이 작업을 한 번에 다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은 뭐잘 되지도 않을뿐더러 나중에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배경을 어둡게 하고 뭐 사람도 어둡게 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도 뭐 그림자 가 있으니까 어둡게 해야겠죠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걸 같이 해버렸다 라고 하면 얼굴은 조금만 어두워져도 되는데 아니면 뭐 여긴 조금만 어두워져도 되는데 여기가 뭐훅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너무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잡아서 작업을 해주시는 편이 편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좀 귀찮긴 한데 나중에 이제 뭐 재보정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은딱 봤는데 어색한데 이런 부분이 생겨요 지금도 보면 은 여기 있는 그림자가 좀덜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작업을 좀 따로따로 처음에 귀찮더라도 그래야 나중에 내가 편합니다 처음에 귀찮다고 그냥 한방에 다 잡아가지고 해버려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 또 사람 따로 따야 돼요 따로 따 가지고 작업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요. 더 귀찮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음, 레이어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봐서는 모를 수도 있겠죠. 이게 뭐지? 하면서 이걸다 껐다 켰다 하면서 봐야 되니까 아예 그냥 뭐 여기다 이름을 써 주신다던가 여기는 뭐 옷, 배경, 뭐 사람 따로따 사람 사람따로따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있죠. 여기서 셀렉트 서브젝트 엣지를 약간 넣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살짝 뿌옇게 이거를 넣는 안 넣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요. 살짝 뿌옇게 딸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칼같이 딸 것이냐. 이걸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약간 뿌옇게 따집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은 이렇게 칠을 해서 좀더 추가를 해주시고, 이게 참 신기한 게 카메라로 해서는 이게 되게 잘 따지거든요. 근데 이 막상 포토샵에 들어오면 이걸 잘 못다 진짜 개발팀이 다른가 이런 게 예상치 않았던 부분들이 잡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서 사용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대충 지우지 마시고 깨끗하게 지우시는 편이 좋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서 작업을 해 주시는 편이 나중에 낫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사진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면 뭐 전체적인 톤을 가야겠다 그렇게 되면은 뭐 그냥 하셔도 되고 저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수정이 다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수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합치지 않고 우선 복사를 한번 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또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복사를 해서 이거를 합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그냥 두고 여기 이렇게 새로운 걸로 하나 이게 뭔가 비어있구나 아 이게 배경이 여기까지 합쳐야 되는 거네 생각해보니까 이건 뒷배경, 인물, 옷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이것까지 해서 합친 다음에 우선 이건 그냥 두고 이걸 가지고 작업합니다 이 레이어를 가지고 그러는 편이 나중에 이제 뭔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한 방에 끝나는 작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나중에 또뭐 재보정을 해야 한다 아니면 은뭐 어디다가 넘겼는데 그쪽에서 이제 피드백이 들어와가지고 뭐 여긴 어떻게 해주고 여긴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 아예 그냥 지워버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조금 더 해가지고 다시 끌어올려서 작업을 하시는 편이 좀더 나아요 괜히 한방에 한답시고 했다가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레이어를 좀 단계별로 만들어 두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리퀴하고 레이어 새로 만들고 색상 넣고 레, 레이어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어, 퀵 마스크를 본인의 뭐라 그래야 돼요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부분 선택하고 싶은 밝기를 선택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어, 혹시나 뭐 다른 궁금한 뭐난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리플로 남겨주세요 아무래도 이거 제가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어, 입문자였던 게 20년 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금 현재의 입문자 제가 입문자였을 때랑 현재의 입문자들은 다르겠죠 알고 있는 게 현재의 입문자들은 뭐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저 혼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궁금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은 다음번에 뭐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시면 리프를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뭐 있나 좀 살펴보고 없으면 뭐 남의 사진 갖고 해야지 뭐 저작권 없는 걸로 자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어... 오늘은 이 사진입니다 아, 지금 보면은 세 번째 하고 이게 네 번째인데 세번다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두 명이나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뭐, 뭐 어쨌든 그분들이 나중에 왕중왕전 가면은 프리셋을 받겠죠? 아무튼 어,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두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